오늘의 제품 핫토이 스타로드 인피니트 워 버전입니다. 박스 외관은 스타로드의 이미지와 맞게 우주적인 느낌이 가득합니다. 박스를 오픈하면 좌측에 버블루즈를 비롯하여 인피니트 월에서 선보인 몇몇 무기들이 눈에 띕니다 루즈 케이스 밑에 또 번개 모양과 흡사한 루즈가 있는데 자세한 건 뒤에 설명드리도록 하고 본격적으로 하나하나 살펴보겠습니다 바디쪽을 먼저 살펴보면 뒤 오른쪽에 헬멧 스위치가 보이면서 옆에 구렛나루까지 완벽하게 표현되어 있고요 대충 봤을 때 가오겔2 버전과 다를 게 없어 보이지만 눈의 시선, 바지의 장식 등 미세하게 차이나는 요소들이 있었습니다 지퍼는 당연히 오르고 내릴 수 있게끔 되어 있고요 안쪽의 티셔츠는 가오겔2 버전과 다른 인피니트 워 때의 옷을 입고 있습니다 헬멧도 사실 크게 다를건 없어 보이지만 지난 버전과 아주 미세하게 차이가 있긴 하다는것 뒤에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의해야 될 부분은 스타로드의 시그니처 무기인 엘리멘탈 건이 있는데 이 총은 손바닥이 닿는 부분으로 좌우가 구분되어 있기 때문에 허벅지 쪽에 장착할 때 특히 참고하여 장착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구분 없이 장착을 시도하다가 총 고정대가 부러지는 불상사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옷 지퍼 끝단은 지난 버전과 같이 자석으로 되어 있어 고정이 가능합니다 가오겔2때는 보지 못했던 부츠로켓인데 이번 인피니티워 버전에서는 넣어줬고 대신에 탈부착이 되지 않는 점이 부분이 약간은 아쉽습니다 스타로드와 타노스의 첫 대치 상황에서 가모라를 구하기 위해 총을 쐈지만 총알이 거품으로 변하는 상황을 표현하는 버블로즈입니다 버블이 귀여우면서도 포징 잡는데 큰 역할을 하기에 충분한 것 같습니다 헬멧 루즈입니다 이쪽은 역시 자석으로 되어 있고 헬멧의 일부는 작동 중인 모습을 표현하기 위해 약간은 반투명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 헬멧의 연결부도 자칫 힘으로 끼우려다 보면 쉽게 부러질 수 있기 때문에 아주 조심스럽게 다뤄야 된다는 점 스타로드의 무기 중 하나인 트랩입니다 가옥의 원에서도 선보였고 인피니티 워에서도 또다시 나온 장면이 있었습니다 양끝이 접히기도 하여 삼각볼 형태로도 만들 수 있게끔 되어 있네요 이 트랩을 전기 이펙트 밑단에 끼우면 작동하는 상황도 연출이 가능하지만 대신 자석이 아니라 붙지 않는다는 점도 특이사항 중에 하나입니다 이렇게 타노스의 팔에 걸치면 소소한 디오라마가 완성됩니다 그 다음은 타노스와의 전투에서 등에 붙였던 폭탄입니다 그리고 닥터 스트레인지와의 협공으로 스타로드에게 깔아줬던 마법질입니다 불꽃 사이로 발을 끼우면 타노스에게 한방 먹인 후 도망치기 위해 스타로드에게 만들어졌던 포털입니다 이 투명 거치대를 사용하여 배경지를 끼워주고 베이스 거치대 위로 끼워주면 완성입니다 가운데 손가락은 없지만 그래도 이 장면을 연출할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개인적으로는 만족스럽습니다 그냥 끝내기 아쉬워 가오겔2 버전과 직접 비교를 해봤습니다 아우겔2 버전은 시선이 한쪽으로 쏠린 반면에 인피니티워 버전은 정면으로 시선이 고정되어 있습니다. 그 외의 차이점이라면 아주 미세한 피부톤 정도로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. 마스크 헤드도 정면에서 봤을 땐 차이가 없지만 머리카락 색은 이너 버전이 조금 더 밝은 톤입니다. 추가 헬멧은 홀로그램 부분이 확 바뀌었지만 둘을 교묘히 섞었으면 어땠을지 싶습니다. 다리 쪽 관절도 가옥의 2버전은 부드럽게 움직이는데 비해 이너 버전은 관절이 일정한 각도로 고정되는 구체 관절로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. 처음엔 지난 버전과 너무 똑같은 비주얼에 실망한 분위기였지만 그래도 새로운 루즈들 덕분에 포진하는 재미가 있었던 제품입니다.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추천 부탁드리겠습니다.